아, 반갑습니다.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저는 이렇게 웬만한 데 가서는 절대 떨어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굉장히 떨립니다. 그 떨리는 이유를 보니까, 아, 뭐 다른 것보다, 저보다 다 연장자시고, 또 사역들을, 또 삶의 모든 것들을 들으셔서 사역들을 해 오신 분들 앞에서, 감이 제가 이렇게 무슨 간증이나 말씀을 전한다는게 그것이 좀 어울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주를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앞에서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자 앞에서 이렇게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겸속해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하시는 온전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었고 이곳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저는 저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동작동에 모셔 계시고 저희 가정은 경찰 고위직 공무원 가정으로. 저희 친척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에, 에, 종사하셨던 분들입니다. 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엄하게 자랐고요. 나오니께서는 네, 제가 태어날 때쯤이면 경찰직 고위직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좀 하시다가 에,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우시게 제가 어린 날을 보냈습니다. 음, 그 어머니께서 저희 형님과 제가 아, 저희 희 집은 남남 o 인데요 저희 형, 위로 형님 o 분이 계시고 그 위로 쭉 누님이 네분 계십니다. 대부분 이런 가정들은 아들 때문에 계속 낳다가 이렇게 y 죠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저희 u k n 저희 you know, you k n o 누님 아들 때문에 아들을 얻고자 열심히 열심히 불교 절에 가서 공연을 드렸습니다 근데딱 낳았는데 네,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무 소연 없구나 이 종교가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무시론자로 살고 계시다가 음, 어느 날 어느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에 근데 그 이웃집의 아주머니가 교회를 한두 번 출석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희 집그 근방에 성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교 교회 여자 전사님이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교회를 몇번 왔기 때문에 신방을 오신 모양이에요. 때마침 저희 어머니께서 그 집에 놀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 아주머니가 놀러 왔으니까 또 여자 전사님이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아유 좀 열심히 교회 한번 나오세요.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희 어머님이 불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뭐 딸을 얻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에 그래서 그렇지만 열심히 여전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말씀을 여전사님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꼭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몇번 가셨던 모양이에요.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예수믿고온 가족이 구원받는 게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때 이제 부도가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딸을 낳는데 교회가 받저 소용없다고 다 그래서 어머님께 계속 핍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이 여자가 없어지니까 어머님 매일 밤마다 교회가 서그 마을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딱 낳습니다. 뭐낳 낳을까요? 아들을 낳습니다. <웃음> 예. 저희 아버님은 더 이상 이제 핍박은 사라졌어요. 저의 운전 믿음이 이제 아주 간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열심히 이제 더 신앙생활 깊게 하시면서 또 이제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오늘 요, 요즘처럼 그 산부인과라는 이런 것들이 시설이 의료 시설이 또 의료 수준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노산이었죠. 위험할 때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를 아무리 믿음이 좋았지만 주변에서 계속해서 낙태해라 뭐 유산해라 하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저희 어머님도 아 유산을 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병원을 몇 번을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늘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여보 오늘 꼭 병원가 병원가 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저를 뛰러 저를 유산시키려 이제 병원에 아침에 가려고 하면 아, 아침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가지마 어젯밤에 내가 밤새 잠을 못 잤어. 우리 집안이 막 풍수박살 나고 가지마 가지마. 기분이 형안 좋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이또못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병원에 가서 유산 시킬려고 가다 보면 또 저희 어머님이 오빠한테 전화 와서 너희 집에 안무리홍수가 나서 너희 가족들이 다 죽는 꿈을 꿨단다. 오늘 그런 거 저희 어머니 또못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 주변에서 하다가 몇달 지나서 끝내는 놓쳤습니다 시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딸을 낳으 다섯이잖아요. 거기 예, 또 아버님의 사업이 실패해서 가장 어려울 때니까 이건 뭐 사실은 혹이죠. 혹 자식을 낳아도 아들은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웃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웃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늘 기도원에 다니셨어요. 하늘선 기도나 아시죠? 예, 하늘상 기도원 뭐 오살리 기도원 여러가지 <웃음> 하여튼 대한민국의 유명한 기도원은 예, 다 다니셨습니다 어린 저를 끌어, 데리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네, 골방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웃음> 어릴 때늘 어머니께서 부르시던 그 악보 없는 미트 이렇게 가사만 써있는 그 찬송가를 들으며 어머님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기도 쓰레기를 드리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에, 그것이 그래서 것이그 지금도 주님 뜻대로 아시죠? 내일은 난 몰라요. 다 이게 어릴 때 제가 늘 들었던 서쪽 하늘을 붉은 노을 낮에나 밤에나 이게 어머니께서 늘 부르시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늘 세뇌시키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없어지면 너는 죽은 생명이었다. 그런데 너는 주의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 어릴 때부터 계속 늘 들었던 이야기에서. 너는 주의종이다 너는 주의종이다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의종 그래서 학교 어릴 때뭐 장래 희망하면 목사라고 썼습니다. 목사. 네. 근데 그제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죠. 그러면서 제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이제 부모님께 소개를 받는 거죠. 사실은 가장 그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게 성령께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께 소개를 받고 뭐 강제적으로 교회 가고 신앙 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체험이 없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모태신앙들이 이 신앙은 하긴 하는데 주일날 안 가면 뭔가 좀 뭔가 좀 깨름직하고 찝찝한데 가긴 가요. 근데 이거 깊은 신앙도 아니고 네, 이런 주변에 모태신앙은 그죠? 뭔가 잘 넘어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께서 밤에 주무시다가 저희 어머님께서 딱 하루 집을 비운 날이 있으셨는데 그날 주일날 6월 14일날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아버님께서 막 아주 괴로워하시다가 저는 그때 그때 예, 그,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세뇌당한 거 있잖아요. 새벽에 아버님이 막 예,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프거나 뭐할 때는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저 어린 형하고 저하고 저희 어린 누님하고 막뭐 아버님이 고통스러운 옆에서 사실은 빨리 응급실로 모셔야 되는데 뭐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서 예, 저희 막내 누님하고 저하고 형님하고 막 옆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막내 누님이 아,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받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저희 형님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막 기도하고 계시니까 저희 형님이 아, 목사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한시가 예, 급한 상황에 그리고 목사님 기도 끝나고 어, 아버님이 안 좋으시다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미 이제 뭐 숨이 멈추신 상황이었죠 그러고 나서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지만 이미 소천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주 며칠에 돌아가신 며칠 전에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아버님께서 붓글씨를 너무 잘 쓰셨기 때문에 교회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서 걸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 옆에서 먹을 갈고 있고요 그 말씀을 아버님 며칠 전에 쓰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분명히 아버님 살아나십니다. 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아버님은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이 그 경제적인 모든 것 부도가 났지만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형제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했지만 저희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단원질 하러 가시고 저희 형님은 또 공부도 하고 또 형제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희 형, 저는 희형저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형님이 대전고등학교 다니고 저는 이제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들었습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주일이면 누님과 형과 온 가족이 주일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가서 봉사했는데 하나님 은 이토록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이 학년 때제마음 그런데 사춘기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원래 성결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이 학년 때마버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침례교 가까운 집이 좀 시골로 이사 가면서 그 가까운 침례교가 있었는데 그좀 침례교 목사님이 그 당시에 부침내교 부흥강사셨어요. 하 그래서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동네에서 는 침례교가 이단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꺼려했는데 어머님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제그 침대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침대교에 피아노를 잘 치는 그 남자 장모님 안수집사님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이제 예배 때마다 피아노 치면 제가 그 피아노 치는 옆에 가서 늘 앉아서 예, 보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우리 집에 저희가 이제 시골에 새를 살았는데 그 대천마루에 앞에 이제 그 주인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란 나중에 알았어요 아침 혹시 기억하실 모르시겠지만 주일날 아침에 항상 아침 한 시쯤 되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레 셔맨하면서 막그 주인 댁의 시상이 그때 나왔어요 MBC에서 예 네. 그러면서 성가대가 막쫙 차나가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성가대 지휘자가 쫙 입고 막 성가대는 굉장히 막 파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시골교회였거든요. 굉장히 작은 교회. 그러다 보니까 TV 앞에서 막그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제가 주인 집그 앞에, 주인도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앞에 그 TV 앞에서 혼자서 막주의하는는 흉내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창피하게 가서 뭐 앞에서 뭐하냐고 하면서 꾸지람도 듣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자기 음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위로 삼으려고 했는데 에, 그 이제 피아노 칠 데가 없어서 그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한반 정도 되는 지하실이었고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똥당똥당 거리는데 에, 그때 거기서 그, 음, 돌아가시는데 사모님이 이 교회가 이렇게 그 당시 불을 키는 저,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뭐 피아노도 잘 치지 않고 뭐 조그만 애가 와서 똥당 매일 저형때 와서 똥당 거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개척교회 사모님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교인들한테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냐고 또 그럴까봐 <웃음> 저한테 와서 야너 피아노 칠려면 불끄고 쳐라고 한 거예요 불끄고 치라고 어, 치즈는 괜찮은데 그 치즈 말란 소리는 못 하니까 불끄고 쳐라고 한 거예요 <웃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 불 끄고 치면 낮에도 창문이 하나도 없고 지하이, 지하가 아주 깊은 지하인데 아 어떻게 부를 거예요. 근데 학교 갔다 오면저녁인대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또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 이게 정말 피아노 치고 싶은데요. 제 위로가 피아노밖에 없는데 하는어 어떡하죠.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금식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금식하는 이유를 잘 몰랐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가운데 새벽에 야불 끄고 치라잖아. 그런 음성이 내마음과가 내가 어린 저에게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건, 그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어떻게 불을 끄고 칩니까 피아노를. 그렇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또불 끄고 칠하나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축복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무슨 죄가 졌길래. 나 열심히 교회가서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학교에 갔다 오면 늘몇 시간씩 밤늦게까지 혼자서 피아노를 불고 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더듬더듬 가서 치니까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뭐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어떤 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팀이 꽤 잘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끔씩 올라가서 연주를 하고는 했어요. 그 당시에 유관순 기념관에서 김성영 그 당시에 김성영과 이문세 씨가 사회를 보고 이제 기아난민 콘서트 생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제가 피아노 앞에서 키보드와 피아노를 딱 생방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시작하면 감독이 세둘 하나 하고 신호를 딱 주면 음악이 쫙 나갑니다. 그게 이제 순서였어요. 근데 세둘 하나 딱 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조명이 싹 나가 버린 거예요. 네, 이해가세요? 네. 혹은 여러분 극장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여러분 무대 위에 올라가면요 밑에 회중이 회중들은 저 사람을 잘 보는데 저희는 안 보여요 사실 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조명 때문에 네. 조명이 다 나가니까요 완전 깜깜해진 거예요. 음악 연주팀이 딱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소리를 못낸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키시는 게습니다 제가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웃음> <웃음> 쳤어요. 음악이 피하는 걸다 쳤어요. <웃음> 이해가 세요 <웃음> 네. 네. 쳤어요. 그렇게. 치니까. 그러니까 그다 지금은 CBS 사장이 되 양동복이라고. 지금 한국의 CBS 사장이 됐나? 그만뒀나 모르겠지만 그 PD가 그날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를 맡은 거예요. 라이브 방송은요 좀 유능한 PD들이 합니다 녹화 방송은좀 틀려도 다시 가면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명함 주면서 너무 고맙다 자기 오늘 첫 그건데 이거 이렇게 될 뻔했다고 예? 명함 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일로 시작해서 서울에 길이 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BS 뭐 CCM 가요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송 음악 제가 총 감독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래 그날 그래가그고 대전으로 내려오는데 막 차를 타고 막 내려오는데 그 중학교 때 들었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음. 피곤한데. 야불그고치하잖아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찌, 우리 하나님 음. 놀랍지 않습니까? 아, 네. 어릴 때부터 저를 광야로 모르셔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아, 네. 아, 네. 네, 강하게 만드셨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어릴 때그 TV 앞에서 주인집 TV 앞에서 주의하면서 했던 그 바로 그곳 그 자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 넘게 제가 지휘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것은 없어요. 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가 한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주변에서 누구도 제가 음악할 때너 잘할 거야, 너 기도하면 할 거야 이런 사람 다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지할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 네. 내 마음 속에 반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이 있었지만, 그러고서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을 흔드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서울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셔서 그때부터 뭐 국민학 창단, 전국체전 뭐 음악, 학예 유니버시아 대회 음악, 뭐 방송 네, 젊은 나이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음악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왜? 왜일까요? 왜목사되야 되는데 내가 돈 벌고 다닌단 말이에요. 계속. 이해가세요?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음악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는데도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돈, 저희 부모님이 돈그 당시에 꽃가 바라고 5만을 주셨어요. 5만을. 그게 저한테 주신 전부입니다. 물론 가장 귀한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주셨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제가 음악을, 제가 서른 살에 아파트 큰걸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돈 벌려고 돌아다녔는지요. 그리고 전남과학대, 배제대, 서울의 뭐 한세대 뭐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침대교를 제가 침대교서 전도사 수치를 받았는데요. 이상하게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 김성일 총장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를 너무 많이 은퇴 하시기 전에 집회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최자식 목사님 딸인 김성희 총장님을 집회를 대신 이제 내가 더블 대는대내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김성희 총장님이 조금 스피치가 약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김성희 총장님의 장점이 맨하탄는 대로 나왔는데 작곡 얼마나 아프셨나 아시죠 평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작곡을 많이 하셔서 차라리 조용규 목사님께서 당신은 자, 설교 많이 하지 말고 음악에 음악 설교 중간에 찬양하면 그걸로 성도들을 받을 거야 근데 이제 음악 반주자하고 네. <웃음>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혀 다른 교단이고 그냥 한 세대 교수로 있다가 뮤지컬하고 교회 음악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김성일 총장님 한갑잔치의 콘서트 가스펠 콘서트 총 디레이터를 맡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같이 다닙시다 최 교수님.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김성일 총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그 일로 여의도 순복음교에 가서 또 지휘하게 되고 또 조용기 목사님 회성의 음악 디렉터가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는 교회는 한 사람도 알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제가 최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이 있어, 혹시 최자실 목사님 쪽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막 소문나고요. 저는 밖에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 사회적으로 욕먹을 만하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방대해 가지고,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기 선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단, 단기 선교를 계속 하나님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우리 여의도 송보복교회 성가대원들을 데리고 대만으로 홍콩으로 뭐 필리핀으로 뮤지컬을 만들어서 계속 학생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이 제가 대만에 오느라 우연치 않게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대만에 부르심이 있는 걸좀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아들 아이들을 먼저 대만에 데려다 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미국 학교 다니면서 저는 제 자비량으로 계속 대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대만의 현직 교회를 도움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뭐 선교사가 됐다 내 평생 하나께 드리겠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가 벌써 50이 넘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60에 다, 다 되고 있는데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뭐 안정된 생활. 뭐 누가 봐도 제가 뭐 대학에 사죠. 뭐 서울신대에서 애를 가르치죠한 세대 가르치죠. 뭐편곡에서돈벌주니까 그때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떨어지는 나뭇잎조차 좋지 못 뭐, 그러니까 안정된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그만두고 나이 먹어서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죠. 에, 그러고 나서 있는데 제가 이제 대만에 그 여성 합창단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90%가 안 다니는 여성합창단을 모집해서 합창단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신자들이에요. 근데 합상, 합창단 중에 몇 명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일본하고 같이 정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예, 대만의 교회 10명은 한국교회 1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합창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만의 합창대원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래? 그럼 주일날 저는 이제 주일은 교회 한국에 와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한식을 해주는 거 하고 저희 집 아파트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주일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저는 그 당시에 스카이프라는 거 동영상으로 예, 설교를 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계속 키타치고 막 하니까 관리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가라고 조용하라고. 그래서 어, 어떡 하지? 큰일 났네. 했는데 다행히 우리 합창단 지금 있는 교회인데 지금 합창단에 있는 심장과 병원 그 의사 부인이 자기 아버지가 노래방을 짓다가 어머니 건물인데 노래방을 짓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또 거기 짓다 많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 쓸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에서 지금 있는 교회에 여기를 예, 예,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교회하고 뭘 하겠다 생각 없이 저는 이제 한국에 있고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성도가 조금씩 느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문제. <웃음> 이해가세요? 아, 나는 이게 생각지도 않은 거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방법이 있어. 하나는 이제 이거를 제이 다른 선교사님한테 넘겨주고 내가 대만을 철수한다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평생 너는 목사야. 주의적으로 살아야 돼. 이것 이걸 것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제가 몇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를 초청했던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초청했던 대만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더 이상 비자를 해주지 못한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모님이 아파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교회를 다른 곳에 넘기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더 이상 이제 비자를 못 받아서 나갈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이것으로 결정하셨어. 나 나오면 돼 이제.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 편에 한편으로는 되게 어두웠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나라 이것이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결과인가 열매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혹시나 해서 대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께 비자를 부탁했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교회 제가 이 조용희 목사님이 대만에 몇번 집회를 했기 때문에 대만의 목사님들은 여의도 순복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엄청나게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뭐 하는 줄 알고 성도들이 걸로 갈까봐 그런 약간 좀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시작했다는 걸 알고 나서 저한테 비자를 이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나가는 거지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합창단들한테 매일 매주마다 모이는 합창단들한테 제가 어느 날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자가 안 돼서 이제 몇달 후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하시고 콘서트 멋있게 하고 그렇게 그만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방법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제가 법인을 세우는 거예요. 종교 법인을 음. 예, 대만 네. 사단 법인을 세우는데 대만에 있는 33명이 각 도시에서 두 명씩 해가지고 저한테 인감과 보증을 서서 함께 기독교 선교회를 세울 때. 제가 거기 이사장인데 제가 저를 초청할 수 있다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90%가 빠이빠이라고 도교거든요 빠이빠이 불교 다 신자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 선교회를 세울 테니까 여러분 인감 갖고 오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불가능합니다 더욱 웬만 분들은 그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합창단 끝날 때쯤 이런 것이 필요한데 혹시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들은 서류 인감하다가 뭐 서류 이렇게 보증 렇게 서로 갖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단 0.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연습 끝나고 한국 갔다 다시 와서 연습 끝나는데요 연습 끝나고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33명이 필요한데 36명이 봉투를 갖고 왔어요 서류를 네, 그래서 대만, 기독교, 아, 대만 역사상 불교와 도교 신자들이 세운 기독교 선교회가 접니다 네. 전세계인니 할렐루야 <웃음> 하나님이 하셨죠 성경에서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 찬양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저는 그날 처음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내가 아 결정해 했구나 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대학 측에 한순간 이제 선포를 딱 해버렸습니다 나 11월 1일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다른데 11월이 항상 인사이동되기 때문에 11월 1일 기준으로 난 그만둡니다. 말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위원회에 가서도 말 했습니다. 해놓고 제가 그날 굉장히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짓인지. 예. 그리고 나서 2013년도 11월에 근데 저를 오늘 찬양하신 우리 존진영 선교사님이 네, 저랑 이제 여러 분리스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에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혼자 따라온 게 아니라 근데 그중에 몇명 사람들은 그냥 어떤 영광이 있을 줄 알고 따라왔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결혼도 하고 그러가지만 이제 우리 지정성의 사님이 남아 계셔서 열심히 지금까지 돕고 있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대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생 들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나선교사로 모르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예, 결정한 적 없어요 다이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제가 주에도 잠깐 설교했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있게 예수님은 목수 제자들은 어부 하이 타십시오. 그리고 자신있게 바다로 나갔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탄 바다 그 배는 수풍이 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순종했어요 제자들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풍이 불었죠 물이 막 배로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긴장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죠 제가 대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갔으면 길이 열려야 될거 아니에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음악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전도하는 게 너무 쉬울 거야 꼭 그걸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웃음> 여러분 믿음과 자신감은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를 순종해, 그 순종한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어떤 일이 잘될때 이것이 자신감이 생기면 그 자신감이 반드시 자만감으로 빠지더라고요 거기서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의 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흔들 때가 있어요 배를 흔들고 물이 넘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아, 나할수 없어. 내 모든 거 음악적인 기술 모든 걸할수 없어.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대만에 들어가서 이제 뭐 오늘날 갑자기 선교사로 왔으니까 물론 전 전도사로 수치를 받았고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일곱 개 논문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장겸동 목사님 계시는 유성 지방 그게 온천 지방은 이렇게 규모가 커 나눠졌는데 거기서 목사연 수를 받고 선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선교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 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 후원교회도 만들고 파성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온 거예요 무식한 거지 무식한 거죠 왔어요 예, 믿음이 좋은 건지 무식한 건지 와갖고 제가 생각한 게 아, 바울도 예, 텐트 베이커였으니까 나도 우리 스스로 이제 뭐 하자 해서 광화문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맣게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예, 식당 그래서 아침부터 식당을 시작하고 해서 이제 했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예, 참 기가 막히게 장사가 잘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아침에 피곤하지만 점심에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교회까지 꽤한 30분 걸어서 교회까지 와서 또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저녁 장사하고. 근데 이게 장사가요. 잘 된다면 꼭 주일에. 이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팔아야 돼요 근데 이 술을 안 팔고 주일에 장사 안 하죠 수요일 날은 또 수요일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잘 되니까 저희는 또뭐 선교팀을 보고 선교 나가면 다 쪽지 붙이고 오늘은 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니까 거기까지 왔다가 막 답장을 써놓고 가요 왜 함부로 소식도 없이 문 닫냐 막 그냥 원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되겠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끊자 우리가 본, 본질이 여기 선교하러 왔지 무슨 식당 성공하러 왔냐 이제 끊어게 되면 다음 달집세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초심자들이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끊자 그래서 2015년에 모든 걸 끊었습니다 1 3년 들어가서 2년 후에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그냥 딱 버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누구한번 어느 교회에 전화해서 저 힘듭니다 저 선교 편지 저는 지, 지금까지 기도 편지를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그것이 뭐 기도 편지 보낸 분들은 잘못하고 내가 잘한 이 차원이 아니라요 그냥 쓸 곳이 없었어요 왜? 내가 나도 타고 왔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11시에 딱 끝났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이제 제가 그 평생 음악을 해 왔어요. 물론 대학에서는 애들 교회 음악 같은 걸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한테 전사님들한테 음악을 가르켰 교회 음악을 가르켰지만 실질적으로 목회에서 필요한 설교 이것들은 제가 사실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 어느 날 성도가 초신자가 이러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굉장히 남편이 바람피해서 힘든데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이번 주한주 주 죽고 싶은데 자살하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 듣고 한주 삽니다 이런 얘기하고 가더라고 그때 제가 마음 굉장히 찔렸습니다 그 설교 제가 대충대충 해서 그냥 말한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설교 듣고 일주일 산대요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 마음 그때 정말 제 칼로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 멈추고 저희 아내와 저희 우리 선교사님은 식당 가서 일어나면 전4시에 일어나서요 거짓말을 하고요 밤1 2시1시까지요 신학 신학책을 갖다 놓고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했습니다 첨서도 다시 조지 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공부했어요 왜 저는 평생 딴따라로 살아봤거든요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목사가 여의도 순공회에서 모였다니까. 네. 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내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급성 치질이 없고요 얼굴이 반쪽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계속 책만 봤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수년 동안 계속 책만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름에는 제가 이제 뮤지컬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었던 여러 교회 팀들이 와서 뮤지컬을 해서 대만교회를 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요, 요구만 요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 1910, 아, 2016년도에 아, 15년도에 제가 뮤지컬 팀이 소문이 나갔고요. 뉴욕의 뮤지컬 교회의 중국인 이제 화랑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인 교회를 공연 때문에 답사처럼 왔습니다. 아, 온 김에 한국인 교회를 좀 돌자 라고 했는데 그 뉴욕의 뉴저지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저 옆에 타고 어떤 여자 전사님이 앞에 운전을 타고 이제 저를 그 열방교회라고 혹시 아시는 안혜근 목사님 거기에 이제 저를 태워다 주러 가는 겁니다. 저는 여자 전사님 처음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탄 목사님하고 계속 뮤지컬 얘기를 하니까 그아내건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여자, 여자 전사님이 저를 태워준 여자 전사님이 저한테 아 목사님 저는요 이스라엘 사역을 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목사한테 이스라엘을 물어보고 그래. 그래서 아네 알트니. 근데 <웃음> 저희가 뉴욕의 전통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뮤지컬 그 온누리교에 있는 그당시에 이스라엘 사역 단체인데요. 그 단체가 전통 예, 유대인들에게 해당해서 뮤지컬로 룻기를 하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예,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김종철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어떤 일로 인해서 못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못하게 해서 이제 2,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목사님 뮤지컬 많이 하셨던 모양인데 제 조카를 좀 만나서 뮤지컬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만나서 내 이름을 빨리 가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라고 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빠 3시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알겠습니다 얘기나 들어볼게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그러고 나서 그 놀랍습니다 그 조카를 만나서 제가 아, 뮤지컬 왜만들라고왜요 돈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내가 그랬어요 왜만들라고요아 유대인을 위해서 만든다 아 유대인 뭐이렇게 유대인을 위해서 만들어 선기사들 이스라엘 많이 가있으면 됐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들고 싶으면 대만으로 와 그랬어요 그러고 제가 그 다음날 아들 데리고 대만에 왔습니다 몇, 한몇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 대만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뮤지컬 만들고 이건 아닌데 정말 오늘 미국에서 그 왔어요 와갖고 제가 아, 정말 뭐돈 10원 한장안 받고 20동안 뮤지컬 웃기를 막 음악 편곡 노래 만들어서 다 해갖고 연습 어떻게 해라 다 했어요 해갖고 딱 보냈습니다 잊었어요. 뭐 이스라엘, 뭐 유대인 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정말 0.1%도 관심도 없고 예.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번에 오순절 때 목사님이 했던 뮤지컬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난리가 났습니다. 끌어안고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해도 저한테 감동이 안 왔습니다. 아 그래 잘 만들었네. 감사하네 하고 끝났어요. 근데 또 이분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3만 명 대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ICC 회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큰한 5천 명 들어가는 회관입니다. 거기하고 에스컬원 어, 하이파에서 세 군데에서 공연을 하는데 목사님이 뮤지컬 총 감독을 해주십시오. 뭐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아, 또 계제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고 해서 또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가서 뮤지컬을 하는데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한 2,300명이 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희 뮤지컬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이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울고 맨 마지막에 다윗 그 다윗이 그 왕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왕에 오르는 부분에서 끝나는 장면인데 너무나 막 우는 장면들 이게 지금 장면들입니다. 이스라엘 때 현재 있었던 장면들 이 뮤지컬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에요 네. 골럇. 네. 해서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마음 유대인들에게 갈채를 받고 이제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감동.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랑 똑같은 상황. 전혀 이스라엘에서 감동, 관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로마서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에, 로마서의 주석들,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쓰는 주석들 또 목사님들이 쓰는 주석들을 죄다 가져다가 열심히 비교하며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꾸 뭔가가 제 마음가운데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들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뭐 예수님 다 동일한 사비일체 하는님이니까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 이스라엘 굉장한 익숙한 단어 있죠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근데 정말 그 익숙한 이름이 이스라엘이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인가 라고 되짚어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에서 얼마큼 알고 있지? 라는 것들 제가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던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게 유대인과 교회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극단적인 세대주의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대주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과 다르게 인터넷상에서는 아우 세대주의다. 그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럼 세대주의가 뭘까라고 제가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상에서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의 신학적인 근본적인 교회의 문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세대주의 잡 넬슨이란 사람이 만든 이 세대주의가 교회와 유대인이 그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과 그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세대주의, 존 넬슨이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영향을 받고 그 자기가 만든 신학적인 체계화 시켰던 것입니다. 예, 놀랍게도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의 뜨거움, 그 어떤 열정들 그 캐톨릭으로부터의 어떤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신학적인 어떤 새로운 그 치의 문제에 대한 종교개혁 이후의 그 뜨거움이 활활 타러 오다가 좀치골딜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 이유가 신학이 삶의 이론과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인 부분, 신학적인 치의에 대한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만막 뜨겁게 변해서 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인들의 삶에 경건과 그 하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어떤 메시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신학적인 이론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과 영국에서 그 성경에 대한 연구자들이 몇몇 모여서 시작한 그 모임들이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 그러니까 그 종교에 있었던 신학적인 체계를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로주의. 천주교에서 어떤 공로주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것이 무시되었지만 그, 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깊게 파는 분들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오늘날 기독교에 특히 한국 기독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부터 성경을 스스로 계속 연구하는 분들들 사이에서 이미 바로 유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넬슨이, 존 넬슨, 세대주의 넬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리고 그것이 청교도 청교도 운동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다가 나중에 존 넬슨이 자기의 어떤 세대주의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화 대한 두 분들이 진행되면서 거기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다 보니까 막 인터넷 상에서는 그냥 세대주의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제 신앙관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관은 예정론입니다. 아네. 아, 네. 아 그래. 네. 아 이제 뭐아 근데 개중에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게 제개인적으로 저는 종말론적 그신나그 전철형, 그게 저는 역사적 전철연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대주의 전철연설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왜저 이스라엘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그냥 낙인 찍혀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계속. 이게 왜뭔 뭐, 뭐가 문제에 대한 부분인지. 제가 뭐 목사님들 가면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신앙을 얘기한다는 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그 이스라엘과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의 신앙을 들어간다면 딱 단전지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언약주의입니다. 언약에 대한 신앙. 근데 그 언약을 두 개로 볼 것인가 하나로 볼 것인가 이 차이에서 이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 두 개의 언약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두 개의 언약이라는 것이 캐톨릭의 대치 신앙. 그러니까 언약을 두 개로 나눈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구약에 있는 언약들은 훼손되고 새 언약, 예수님께서 새계명을 새 너희에게 주노니 에스께서 31장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언약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 하나가 소멸되고 하나가 새로 정립됐으니까 하지만 이 언약을 두 개로 만들어진 문제가 바로 캐톨릭에서 만든 대체, 교회가 모든 것을 대체했다는 그런 신앙이 주,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언약을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건 어떤 형태든 변함이 없다 그런 언약을 믿는다면 언약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언약은 하나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절대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아멘. 그 신학자들이 어떤 형태로 그걸 분리시켜왔다 그건 소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는 성경이 성경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언약.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좀잘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요, 이 초대교의 교부들과 중세 때는 언약이란 신학 자체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언약이란 신학. 왜그냐면 그게 유대 전통에 대한 바울이 길어질까 걱정인데 바울이 바울 신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교부들, 초대 속사도들, 속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 대부분 철학, 헬라 철학을 빠졌던 사람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제 초대교의 교부들, 교부들의 당시 다섯 개 여섯 개그 교부 지역의 교회 지역의 그 교부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 대표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바울신학의 해석이 종교교회까지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세간점이라고 해서 톱나이트라든지 샌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방 교부들이 해석했던 바울신학이 아니라 바울이 회신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바울이 회신 전까지 약한 20여 년 가까이 바울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 어, 그러니까 물론 바울은 구약에 대한 대가예요 아시는 거가만리 학문의 대가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바울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결국 바울이 유대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을 영향을 받지 않고 바울은 그냥 혼자서 구약을 갖다 놓고 혼자서 자기가 느낌 그대로 기독교라는 것을 종파를 만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할례 문제에 대한 거, 문제가 거론되자 바울과 바라마가 어디로 갔죠? 예수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유대 전통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과연 이거 신학적인 어떤 견해를 들어야 될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구약을, 구약의 대가로서 혼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론의 본질적인 영향이 끊임없이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계속 교회들과 계속 바울이 감사의 글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름을 쭉 쓰면서 계속 그그리스도 이미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계속 신학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것이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그강해 설교를 제가 했어요 성도들한테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른 받은 사람 맞습니다. 100%.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바울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1차 전도부터 시작해서 다니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이방인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어요. 그죠? 회당에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신학 사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 이사야서 49장 6절 내가 너희를 이방에 빛을 삼아서 온 인류를 내게 돌아오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통로 역할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이걸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방인한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달려가서 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빛이, 우리가 피치되어서 빛이 이방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규라고 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부터 제가 계속 궁금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바울이 왜 로마서, 로마서를 로마서 썼던 이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얘기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때 로마교회는 이미 누군가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적인 어떤 전생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던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성령 강림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전도 받았던 유대인들이 가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시 고향 로향 로마로 돌아와서 세웠다는 것이 전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훗날 그 로마 교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로마서. 그렇다면 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집중으로 공부했습니다. 왜 그가 로마서를 썼을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보석 같은 존재의 로마서 바울이 분명 왜 썼을까라는 부분에서부터 제가 읽기 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어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바로 전의 상황은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로마 로마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 크리스토라는 사람의 그게 그리스도인지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 논란이 아직도 많지만. 그 문제로 전통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계속 가지고 로마 자체 안에서 분쟁이 심해졌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그러니까 글라디우스가 야 로마 시내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냥 다 나가 아시죠 유대인 들 출방령. 그런데 그 전에 로마 교회는 어떻게 이제 상황이 되었냐면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내시안인 쪽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교회, 가정교회를 세우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통, 그러니까 메시아인쪽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신앙을 훈련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끌어가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이루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계속 이후에 글라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나가 나가라고 한 이후에 교회는 이방 인 이방 그리스도인만 남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추방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저기죠. 이제 유대 우리를 지도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나자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끼리 남은 거예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 먹는 문화적인 전통 이런 거에 부터 부터 자유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대략 5, 6년 후에 글라비우스가 죽고 그 추방령에 대한 그것이 폐지되니까 이제 로마에 흩어졌던 제국의 큰 도시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시기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갑자기 내가 빨리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가려고 했던 건사도행전 잘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교회 흉년이 들어서 헌금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교회를 들려야 되는데 또 로마교회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다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로마로 로마에 살던 사람 쫓겨났다가 근데 바울이 또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게 뭐냐면 흩어진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큰 도시에 뭐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다 다니다 보니까 이 바울이란 유대인이 이단 율법 폐지로 강조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로마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로마 교회를 빨리 먼저 가서 먼저 가서 내가 그렇지 않다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로마 안에 있는 교회의 이방인들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들어온, 다시 들어온 로마 아, 저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을 때는 자기네들한테 복음을 배웠고 전두를 전도를 들었던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에게 그 먹는 문화 어떤 유대인, 유대의 전통적인 문화와 다른 신앙 체계를 갖고 있어서 로마 교회가 두세 계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따로 예배드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을 따로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안되겠다 이게 복음이 무엇이고 유대인이 무엇이고 이방인이 무엇인지 또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보면 유대인이 무엇이며, 뭐뭐 이게 쭉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복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아 이스라엘이 무엇이고 알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사실은 뭐한몇년 동안 배워야될 얘기를 그냥 몇십 분에 해야 되니까. 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 인류 구원의 시간표로 삼으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묻고 싶어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금 1948년도 독립되기 전까지는 1900년 동안 한 민족이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그날 그 자리에 똑같은 이름으로 그 지역에 똑같이 나라를 세운다. 전 인류 역사학자의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송나라가 그 자리에 다시 송나라 이름으로 세워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년 200년 지나면요 인간들이 언어가 바뀝니다 그 민족이 없어져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일제 그시대 30년 동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19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이 바로 그 자리에 국가가 세워진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가 망하고 세워지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한 개입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떻게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한나라에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고 진짜 하늘이라는 참새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 상황인데 그게 우연이라고요? 그걸 우연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연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멘.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 뭐, 너, 오직 너에게 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사, 예루살렘과 뭐,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일이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 이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승차를 시기 전에 그냥 뚝 던지고 간 말씀 아니에요 성경 4도 현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자 한번 잘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메시아 사상은요 재림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군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근데 2000년 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익히 들었던 구약에서 메시아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그 예언과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은 한 가지가 빠져 있죠. 왜? 아직 회복이 안되 있거든. 아직도 로마의 그렇죠. 아주 강력한 세금 때문에 그죠? 점점점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가 많아지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더라그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엄마이고 이 로마 세금의 엄마이고 그 아주 강렬하게 치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아,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메시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다뭐그 다 시대처럼 회복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제자들이 올라가신 예수님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당연한 질문이 죠 유대인이라면.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걸로 말씀을 딱 멈추기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사도행전 일장부터 이십팔장을 보면요 이 말씀 순서 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아실 거예요. 그자녀 강해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것은 뭐냐면 땅 끝까지 끝까지란 말 잊지 마세요 끝. 아,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 4장에 보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무화과나무 잎에 대한 말씀을 나와요. 예, 갑자기 막얘기 이다 무화과나무 싹이 나고 잎싹이랄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만 나오거든요. 예,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안타깝습니다 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세 가지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 음. 또 음. 무화과 강난나무 음. 예, 성경에 보면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뭐 미가서라든지 열한기사 보면 요 이스라엘의 평화 안정때를 의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라고 얘기해요 그 때를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화가 이스라엘의 평화의 때 안정의 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좀 얘기하시다가 야 무화과 나무가 새기를 싹이 나고 잎새기를 내면 여름 이 그리고 여름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마지막 때 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말을 쭉 얘기하시다가 무화가나고아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평안이 오면 그 그날이 바로 끝이다 라는 말씀을 종말론해그 종말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세상 땅 끝까지에 대한 개념이 결국 복음의출발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늘 가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 11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이 하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6월절인 양의 비로 막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6월절 말고 또 초심절 뭐 아닙니까? 또 오순절 알아요? 뭐 나팔절, 뭐 대속제절, 장막절 알합니까? 여러분 6월절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머지 절기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죠 절기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 그분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 분은 절기 절기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래서 오순절 제가 이제 루키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놀랍게도 그 절기마다 예수님의 그 6월절 초실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초실절 아시죠 아시기 된날 다음 첫날, 첫날 새벽 첫 열매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하니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써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오순절은 뭐예요? 이제 초신절 이후에 모든 곡식이 완전히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 오순절의 묻기에 그 대한 제가 영광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순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는 이 오순절의 은혜는 이스라엘만의 은혜가 아니에요. 과부와 이방, 객들까지도 이 오순절의 축복과 양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아, 네. 여러분, 왜 성령이 사도행전 그 성령이 사도행전 이장에서 오순절이되리는지 이해가세요? 사도행전 이장의 기점으로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세요? 구약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이장그 오순절 그 오순절의 의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때부터 온 객들 이방인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 그때 오순절 이해, 가, 이해 가시죠? 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기의 모든 것들의 의미가 키가 막히게 담아있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 절기가 남았어요 나팔절, 대속제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죠? 이세 절기가 그래서 천사장의 큰나팔절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이해 가시죠? 나팔절 나팔절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의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이 계시고요. 근데 다른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알면 성경의 글자가 위로 올라와요. 단순히 그냥 모자이크처럼 부분 부분적으로 안기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교환 계시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아데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 새 언약 이새 언약이라고 해서 예, 우리가 그찌빈이라든지 불린거라는 그 우리 쪽 저기 종교개혁 시대 신학자도 유명한 신학자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낸그 뭐랄까 그그 논문 같은 책들을 보면 그 불린거라는 사람은 절대로 시그 언약은 중간에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책까지 썼어요.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다. 무슨 언약? 네. 은혜 언약.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모세도 어떤 그 우리가 제일 그 가장 상징하는 게 우리가 언약하면 자꾸 모세 언약, 율법에 꽂혀있는데 아니에요.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죠? 손가락을 가지고 뭘 바닥에 땅에다 쓰고 계셨죠. 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 십계명의 돌의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 손가락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무슨 생각 하셨을까 저는요 이거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 돌판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쳐버렸어요 왜금송하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모세의 언약은요. 첫 번째 돌판, 모든 율법에 대표하는 십계명의 그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려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돌판 다시 만들어 와그 돌판, 두 번째 돌판, 은혜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아브라함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약들은 은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유대인과 뭐 기독교 누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누가 뭐, 뭐다 뭐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네. 네. 아담에게 흰옷을 동물의 가족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계시록에 우리가 모든 그 멸방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그 보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높여 네. 내서 네. <웃음> 아니 이스라엘 얘기만 하면 네. 목사님어요 <웃음>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목사님 중에 그냥, 그냥 뭐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뭐 아직 뭐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심 없다가 이제 관심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예, 이스라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한 오해들 수많은 아까 제가 뭐 극단적인 세대주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세대, 세대주의 전철에서 절대 믿지 않는다고 예, 저는 역사적 전철도 이고 저는 예정론자입니다. 특히 캘빈의 아, 예정론 아, 우리가 아, 네. 에베소서 1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아, 네. 에베소서는 뭐예요? 그 회람용 교회의 회람용 서신서잖아요. 교회가 어떤 것에 대한 질책을 하기 위해서 보낸 음. 것이 아니라 작은 로마서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창세전에 뭐 우리를 택했 우리 우리 우리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했는데 이장에서딱 바뀌어요 너희로 바뀝니다 에베소서 이장 찾아보세요 아, 네. 근데 너희는 두, 두 가지 너희 유대인에 대한 아, 너희라고 얘기하고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너희를 얘기해요 아, 네. 두 가지 그리고 나서 이장을쭉 읽다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분쟁 하나의 율법 그 적대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막힌다면 무너뜨셨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세 사람 원유행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 가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이장의 교회기 시작이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의 최종적인 완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워 에베소스 2장이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제, 제 말이 틀린 것 없이 그대로 원문자체는 그대로만 읽어시면 너무 쉬워요 야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스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교회, 한몸으로 아버지께 나갈 것이다 근데 19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초기 교부들은유대인들을 계속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성격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 유대인들 죽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내 생명을 놓아, 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슨 유대인들이 죽여.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합작해서 인간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집장에 못 바꾼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해아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여러분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것이 자기의 어떤 신앙의, 신앙적인 어떤 그 사명이라고 해야겠어요. 그의 그, 그, 그거의 그 신앙에 대한 것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스라엘에서한 분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면 새로운, 에, 새로운 새롭게 성경이 띄어질 것입니다. 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웃음> 이렇게 모기셔가면서 말씀드렸던 <웃음> 거. 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웃음> 말씀 단 예, 이것이 다른 이단들에게 오염되고 있어요. 예, 신천지뭐 자기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막 열두지파라고 하고 난리를 뻗게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세대주의라고 막 인터넷에 도배 글을 세워놓은 거 이분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고 귀동냥해서 들었던 거 가지고 누가 막올리는 거예요. 전 묻고 싶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걷어내면요, 성경이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지는데 다. 아멘. 아멘. 이해 가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꼭 이스라엘을 알아서 듣겠습니다. 제가 그 5분 남았는데 영화에 대한 부분들 먼저 영화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웃음> 5분 동안만 사게 <웃음> 그냥 영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고편 영화를. 예, 이게 전체 대만에서 처음에 다 찍었고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찍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모든 것이 막히고 끝났을 때 찍었고요 에, 이 감독 음악은 제 큰아들이 만들었고요 어쨌든 대만에서 찍었습니다 예고편이니까요 아직 완성된 예고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뭐 블루스크린 블루 같은 게다 나오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촬영은 다 마쳤지만 뒤에 제작비가 아직 모금이 안 돼서 모금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가 무명, 이름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영화를 찍는다는 건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참 급하신 모양입니다. 저 같은 사람 써서. 근데이 간증만 들어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광야를 지나는 예, 정말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정하셨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His house. One complete church, Global <laughs> The Theologians' Interpretation. 괜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그 룩기라는 것은 단순히 그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룩기에는 굉장한 큰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그 사사시대에 대한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입로다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 룻기와 이 여우수화로 이어지는 그 관계들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보아스 아시죠?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근데 이 라합은 이방 여자였죠. 근데 그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그 정탐꾼에게 라합이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런데 그 정탐꾼이 돌아가면서 그 증거를 우리가 우리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할때 정탐꾼이 했던 말이 아시죠?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라. 여러분, 문, 붉은 줄, 붉은색, 뭘 떠올라요? 6월절이죠. 6월절. 예뭐 양을 잡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방에 급해 죽겠는데 양 잡고 어쩌고 하죠 그러면 그게 그 아니라 그냥 유월절을 상정한문 붉은 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정탐꾼이 그 라합에게 전한 거예요 유월절을 그, 그때 그, 요, 그 여리우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그 라합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그 가정 안에 누가 들어와 있든지 뭐 똑똑하든 무식하든 뭐 옛날에 무슨 죄를 저질렀든그 가정 안에 붉은 줄 안에 있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생명의 보전을 받습니다. 네. 6월절이죠. 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그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그 루키에 보면 유대인이 기업부를 자가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 내가 기업을 물겠다고 했던 사람 그러다 갑자기 아, 첫 번째 아, 내가 기업을 물을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죠 근데 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보아스가 그러면 모압지방에서온누데게 너의 땅 기업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니? 라고 하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난 그렇게 못해 난 이방인들에게 기업을 전해줄 수가 없어 바로 오늘날의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이 전통 유대인들의 모습들이고 보아스는 어머님이 나하비죠. 이 이방인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이 보아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룻기가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성전에 돼서 한 몸, 원유 맨, 성전 그대로 한 몸, 결혼하죠. 이 유대성 이해가십니까 바로 여기서 오벤씨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이세가 나오고 다윗씨 나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사역이 그냥 유대인들만 딱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선택하신 유대인 사이에 이방인을 마치 돌감남나무에 참감나무에 접붙이는 것처럼 접붙이셔서 당신의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룩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착한 시어머니 고부간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사이사이를 넣었어요 사실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이, 색깔, 이세 가지 색깔은 색깔 우리가 성막에 대한 들어가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루시 그 밤중에 타장마당에 들어갈 때 보아스가 잡는 곳에 들어갈 때 마치 그 어둠 가운데 그 이방인이 그 보아스 그 보아스에 들어갈 때한 마치 예수 그리스의 그 성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수에 들어가는 그걸 연상시키기 위해서 영화 사이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비밀들을 신학적인 것들을 제가 숨겨놨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쉽게 볼수 있지만 뭐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그럴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1, 2, 어 조금 맞고 이건 좀 빠르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목사님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저희 영화의 제작비를 우리 미하로 30만불을 잡았습니다. 예, 저희 가정, 이게 30만불이 이런 외국인이 나와서 영화 세트장을 저갖고 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무슨 3억 정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외국인 배우들 다 써다가 저희 가족이다 찍고 막 해서 그런 건데 예, 그중에 1억이요 놀랍게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저희들에게 황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예요. 뭐 기획 뭐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0만 분은 나머지 이제 영화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서 오케스트라 놓고 CG 놓고 여러가지 제가 이번에 미국 온 것도 신학자들 그러니까 전세계 유명한 신학자들이 중간중간에 <웃음> 영화 찍는 장면인데요. 야간 촬영 신학자들이 중간중간에 눕기를 설명해요. 이 루키가 고부간의 사이좋은 게 아니다. 이 루키가 이렇게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 루키야 이걸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 이스라엘에 있는 신학자들 그런 분들 저희가 월요일날 에 일본에 가서 일본을 대표하는 또 신학자들하고 또 인터뷰를 넣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에 예, 제가 이미 소품을만든 그런 건데 넣습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제작 기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빌리뽀서 일장 축제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날까지 모든 것을 성취하실 걸 믿는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마침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대이왜 네. 대만이 아 대만 좋은 질문입니다 못 나갔습니다 어디로 전세계에서 딱 기독교 영화는 대개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찍었습니다. 또 최초입니다. 대만에서. 못 나갔다니까요. 모든 선교비가 끊어진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모든 공연 영화 다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